h e p p a I thought she's angry. w h e r h did e o u send him? Here, there's no angels. y e h yeah, yeah. I'm o n a warm, w a r e d m o o e l i g h t m o o e l i g h t m o o e l i t Oh, I've been here a year, like a year ago or something. 너무 배고파요 I think it's here Is it open? Okay, I'm, I'm scared c h a u s only me I'm scared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라면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닫아요? 몇, 사람이... 어, 몇 사이예요? 몇살이예요아예몇 어... 살? 아, 사... 스물... 스물 다섯 살이요 사람이 몇 사이예요? 나이로 불렸나 내가? 아아니요 아, <웃음> 사람 몇다요나뭐아 네, 한국말 못해요 한국못네 아, 아, 맞아요. 혼자예요. 혼자라 크지, 그거? 네. 내 사람이 내 사람이냐, 그래서 25살이요. 아버지, 어디서 왔어? 어서 네. 저밥안 먹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 홍콩 사람. 홍콩? 네. 홍콩에서 왔어? 왔어요. 네. 대학교? 네, 맞아요. 제 학생이에요. 예쁘세 감사합니다. 수고 앉아, 고고 앉아. 여기 앉아. 요 여기 앉아. 네. 네. 지 <웃음> 아, I thought she s angry. <웃음> 한국은 얼마 됐어? 한국에서 어, 2년 동안 있었어요. 1, 1년 동안. 1년 동안. 1년? 1년 동안. 1. 년이 뭐야? 1년 동안 있어요. 2년! 아니, 2년 아니에요. 1년. 2년. 1년 동안 있어요. 술안 술? 술 먹어요. 술술 r Sir 술... 술... 안 먹어요.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o y o I'm Mogoyo, sir. I go. m u n g e 몇년 i r to s o 몇년 of say, m 년 k e i 년 for 이 n a y a 1년 년 s 년 1년, 이야 o 년, d 야1년이 r cacao. m 뭐... 뭐 이이이삼사오육칠팔구 십. 요 라면 끓이려고 이하러 왔어. 라면? 응. 뭐예요? 라면 끓이려고 이하러 왔냐고. 어, 네. 라면 끓여야 돼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와, 맛있겠다. 고마를 그 잘하니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꿀맛, 꿀맛 알아요? 꿀맛 이은데 와 맛있겠다. 제가 아직 밥안 먹었어요. 왜 왜요? 아, 오늘 2시 반, 아, 3시 반 일어났어요. 네. 친구들 아무도 없어? 아 친구 없어요. 아, 왜? 없어. <웃음> 친구 왜 없어? 요 친구. 친구가 없으니 2학 <유학> 공부하러 왔어? <웃음> 생각면 아, 천천히. 아, 아. 아. 인사해요. 친구예요, 여기. 친구가. <웃음> 아, 여기 친구예요. 여기요. 어디? 여기 안 봤잖아. 여기 아야지. 어, 친구 어뜨 친구가 이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 맛있겠다. 네. 고이만, 맛에. 들고가들고가 좀가. 좀맛. 뜨가 어, 들어가 와 라면 맛있겠다. 와 이거 냄새 달라요. 네, it smells it smells different. 와 김치도 있어요. 아, 네. 와 김치. 내가 이거는 인생 처음 라면이. 에요 아무튼 입맛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라면 어떤 맛이에요? 정이요와 그렇구나. 라면 이렇게 말이야. 음, 와, 이거 청국, 헤븐. 잠깐만요. 제가 손가락, 아, 손가락 있어요. 여기. 음, 여기 그냥 라면만 있어요. How should I call her? 언니, 언니, 언니. 여기 아 그냥 라면만 있어요. 라면 또 다른 거 있어요? 마이소. 마이소? 마이소 하나 주세요. 마이소니 뭐죠, 몰라? 또 다른 음식 있어요? 그럼 언니 최잘해, 최잘하는 거 뭐예요? 아 언니 도와드릴게요. 전아 어, 빨리. 가 e tell we to go away. 빨리 가. 와 라면을 먹어서 진짜 행복해요. 이모 청국장 있어야. 언니 친구가 청국장 라고 말했어요. 언니 여기. <웃음> 언니 안 좋아. 언니 말하면 안 좋아해요. 잘 먹었어요. 어.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없어. 없어요?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아, 몰라. 국밥 <웃음> 오 아, 여기 메뉴이요 Wow, I n e e chocolate ice cream. Oh, Katami da. I mean, c h a n 장 u Jang Hana to sell. Chongu da also. Imo Yogi <laughs> h o no, n g u da of s o i c n Of s o i a It's i h e s me No, c is in my roulette. If you spin that, I eat that. Oh my god This has to l e t i t d o e t i hot, o t h o o